정리된 게 뭐냐면 a 곱하기 b가 여기 만약에 1 a, a 로 b를 넣으면 a 곱하기 b가 0이면 네. a가 0이거나 네. b가 0이다. 왜냐면 a가 0이면 b가 아무리 숫자라도 곱하기니까 0이 되잖아요. 아 네네. 그 다음에 a는 0. 또는, B가 0이면, AB는 0이고. 아, 잠깐 이거 맞나? 아... 어, 그렇게 잘했어. 아, 있구나. 네, 맞아요.